향긋한 냉이를 품은 맛있는 동태찌개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동태찌개에 들어갈 재료들이에요 무는 어... 동치미보다 무 조금 더큰 무로 한 3분의 2 정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양파는 지금 영상상으로는 반개 밖에 안 보이는데 하나 정도 넣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홍고추, 청양고추 조금, 그리고 대파, 그리고 미더덕, 그리고 요거는 곤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것도 요거 한 덩어리에 2천원 정도 하더라고요. 요 곤이 저는 두 덩어리 넣을 거예요. 요거 준비하시고, 그리고 왕새우 준비하시고, 요렇게 해서 일단은 재료 손질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일단 요렇게 준비해 주시고 동태가 관건이에요 동태 다듬는 법은 상세하게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연결해 드릴게요 이게 뭘까요? 고추장이에요 이거 저 동태째 끓일 때 고추장을 좀 넣는 편인데 이 고추장이 수저에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일단은 고추장을 좀 풀어가지고 국물을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고춧가루가 들어가요 이 솥단지가 곰솥이거든요 이만한 거 이게 좀커 보이나요 아무튼좀큰 곰솥이에요 이게 어 제가 지금 동태가요 좀 커요 <웃음> 제가 작은 걸 사다가 끓여 먹어 봤는데 동태는 역시 큰거 있잖아요. 포 뜨는 거. 어, 그 동태가 맛있어요. 확실히 맛있어요. 그래서 큰 동태 두 마리를 이제 한 번에 지금 끓이려고 하니까 솥단지가 좀 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요. 큰 솥단지에 물2리터 하고 어, 반 정도를 더 넣었어요. 일단 이게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재료가 들어가고 어, 이제 동태도 넣어야 되고 하다보니 나중에는 이제 물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요 잘못하면 이제 물이 넘칠 수가 있으니까 물은 항상 솥단지에 한 3분의 2가 안되게 반 정도 조금 넘게 이렇게 잡으시면 찌개 국물이 괜찮아요 그래서 요정도 양에 아까 고추장 넣어 가지고 고추장물 이제 풀었죠 여기다가 이제 고춧가루를 넣어 주실 거예요 고춧가루를 잘 풀어주세요 근데 요 끓여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어 고춧가루는 한 6큰술 정도가 들어가야 맞을 것 같아요 고춧가루까지 넣으셨으면 여기다가 이제 미더덕 준비해 놓으신 미더덕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저는 국물을 내기 위해서 왕새우를 준비했어요 이 왕새우가 어 상당히 들어가면 진한 국물 맛을 내주거든요 그래서 왕새우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또뭘 넣으시냐면, 썰어둔 네, 고추 넣으시고요. 그리고 무 넣어주시고요. 이게 좀 대용량이에요. 그죠? 근데 저희는 이제 식구가 좀 있다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끓이면 대용량으로 끓여요 근데 또 이렇게 끓여놓은 또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또 썰어 놓은 양파 넣으시고 저는 여기에 대파를 미리 넣어요 저는 여기다가 대파 넣잖아요 근데 대파를 뿌리 부분 말고 아니 저 줄기 부분 말고 그 머리 부분이 있잖아요 뿌리 부분, 그 부분을 먼저 넣어서 국물 낼때 먼저 미리 넣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 여기 한 가지 팁이에요. 그리고 요 나중에 넣는 거는 이렇게 줄기 부분 이 부분은 나중에 그냥 뚝뚝뚝뚝 썰어서 아주 먹음직스럽게 썰어가지고 넣으시면 돼요. 동태를 다듬으실 때 있잖아요. 저는 좀큰걸 지금 두마리를 사왔거든요. 근데 다듬으실 때 지금 육수가 끓고 있어요. 끓고 있을 때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요 머리 부분, 대가리라 그러죠? 요 대가리를 먼저 다듬으세요. 먼저 다듬어서 육수에 넣으시고 끓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시원한 맛이 우러납니다. 자, 그런데 다듬으실 때 중요한 점은 요쪽 안쪽 부분에 보면 이쪽, 이쪽에 이렇게 툭 자르잖아요. 시장에서 이렇게 쫙 잘라주면, 이건 약간 녹은 상태라 그런데, 여기에 그 쓸개가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좀 시퍼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띄어 내셔야 돼요 그게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굉장히 써요 음식이 그래서 못 먹어요 한 통을 다 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쓸개 부분을 잘 찾아서 빼주시면 돼요 근데 사러 가면 이거 토막 쳐주시는 분들이 다 빼주세요. 다 빼주시는데 이제 저는 제가 할줄 아니까 그냥 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선 머리 부분부터 깔끔하게 한번 씻어보겠습니다. 자, 집에 다 과돌 들 있으시죠? 과돌을 가지고 요 주둥이 부분 이런 데를 이렇게로그렇게 긁어주세요. 긁어주시면 요 지저분한 부분이 껍질에 굉장히 많이 달라붙어 있어요. 요런 거를 제거를 좀 해주시고. 제가 아까 그랬죠? 이거부터 먼저 씻어서 넣으시라고. 자, 그러면 이거 씻으실 때 여기 보면 아가미 부분이 있죠? 이 아가미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 가면서 깔끔하게 씻어 주셔야 돼요 이쪽에 이물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잘안 씻어서 넣으면 찌개국물이 퍽퍽하면서 맛이 없어져요 자, 이쪽 부분도 이렇게 손을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문질르면 이물질 나오는 거 보이세요? 엄청나게 나와요 여기를 깔끔하게 씻어서 넣어주시는 게또한 가지의 치킨이죠 자, 이렇게 깔끔하게 씻어주시고 여기 보면, 보면, 요거 보이세요? 요거? 여기? 여기 핏물이거든요? 이거를 좀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이 핏물을 같이 넣으면 또 국물이 텁텁하답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그 더보기란에다가 제가 블로그에다 올려놓았던 동태찌개 그 끓이는 방법을 올려놓은 적이 있어요. 그거를 응용하셔서 그거 보시고 끓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씻어졌으면 이제 육수 내는 데 들어갑니다 육수가 아직 안 끓고 있어요 이요 상태에서 요 대가리 부분은 미리 넣어줍니다 넣어줘서 끓이시면 돼요 이제 가운데 토막을 다듬을 건데요 보통들 보시면 이 지느러미 이런 거 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 같이 넣어주세요 그래야 맛있어요 자 비늘 긁는 방법은 요게 몸통이잖아요 꼬리가 여기에 있었고 여기가 대가리 부분 자 그러면 요렇게 쥐고 칼로 이렇게 긁으면 비늘이 긁혀집니다 요비늘 때문에 그 이렇게 국물 맛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맛이 탁해 질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필이 이렇게 해서 긁어가면서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긁어주셔요. 긁히는 소리 들리나요? 이 확실히 동태가 크니까 비늘도 크네요. <웃음>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배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칼로 살짝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해 주시면 잘라 주시면 이게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자 이렇게 벌리면 여기 막이 보이죠 시커먼거 요 막을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깔끔하게 요막 때문에 비린내가 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몰라요 <웃음> 동태찌개 끓이면 왜 이렇게 비린내 나냐 했던 이유가 요막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거를 해 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제거가 됐죠 자 그리고 요 떼어낸 부분에 보면 내장들이 붙어 있을 거예요요 내장 중에 보시면 요 부분 있잖아요 요거 먹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먹는 거예요 여기 붙어 있는 건 손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된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요 부분에 보시면 요거 보이세요? 요 부분을 칼로 이렇게 째보시면요칼 사용할 때 조심하세요. 요렇게 해서 핏물이 잔뜩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요 부분. 요거 제거하셔야 돼요. 요거 필이 제거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핏물이 들어가면요. 국물이 진짜 탁해져요. 아시겠죠? 이미 대가리만 보면 다 끓은 것 같아요. <웃음> 자. 이제, 육수가 팔팔팔팔 끓여지고 있으면, 여기다가, 준비해 놓은 동태를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 동태를, 어, 저는 그, 더덕주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좀, 이렇게, 많이 비린내를 없애주고, 요리할때 가끔씩 넣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비린내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이 더덕주로 한번 샤워를 시킨 동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아까 제가 먹는거라 그랬죠? 이것도 넣고 동태찌개는 에 이게 들어가야 맛있는 것 같아요 보이세요? 이거? 아, 어, 요거 들어가면 진짜 맛있어요 입에서 살살살살 녹잖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데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요런거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필이 지느러미 쌀이나 이런그 꼬리 부분에 그런 것들은 버리지 말고 그냥 저는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제가 다듬어 가지고 쓴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넣은 다음에 또뭘 넣냐면 아까 제가 보여 드렸죠 요거 요거를 같이 넣어 주시는 거예요 동태 넣을 때 넣어볼까요 요게 곤인데 이거를 같이 넣으시면 아무래도 찌개 맛이 월등하게 좋아져요 저는 이런거 부속물 넣는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아까 남은 대파 줄거리를 뚝뚝뚝뚝 썰어서 같이 넣어 주시는 거예요 아까 그 꽝꽝 얼었던 곤이 있잖아요 그게 녹으면 요렇게 돼요 뭔지 아시죠 꽉꽉 얼려져 있을 때는 네모 반듯해 보였는데 녹여놓으니까 이렇게 제대로 된 고니 모양이 나와요. 요것도 맛있어요. 반을 갈르셔가지고 뚝뚝뚝뚝 썰으세요, 그냥. 뚝뚝뚝뚝. 자, 그렇게 해서 동태찌개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동태찌개가 다 끓여졌으면 이렇게 떠가지고 좀 작은 냄비에다가 이렇게 떠서 보글보글 한소끔 끓이시는데 요때 뭘 넣으시냐면 여기 하나의 꿀팁이에요 냉이 있죠? 냉이를 좀 넣어주세요 요 냉이를 넣으시면 비린맛도 그 냉이향 때문에 많이 없어지거든요 요렇게 해가지고 더 보글보글 끓이신 다음에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음 냉이 향이 너무 좋아요. 겨울냉이도 맛있죠? 그렇죠? 봄냉이도 맛은 좋은데 겨울냉이도 아주 맛이 좋아요. 요렇게 해서 맛있게 끓여 드시면 되겠습니다. 향긋한 냉이를 품은 맛있는 동태찌개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감사합니다.